따자하어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. 네 이번에는 성조 표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중국어에서 모음은 뭐가 있나요? 네 모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모음이 정말 중요한 게 모음 위에 성조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 여섯 개의 모음을 한번 발음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, 어. 이우유자 다시 아아자 이거 오는 그냥 오가 아니라 오어오어오어 오, 어, 오, 어. 이런 식으로 뒤에 어자를 게더 오, 어 자를 오, 붙여주는 게더 좋습니다 오어 오어 오이 뒤에 어자는 살짝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자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라고 발음합니다. 으어 으어 으어 네, 이런 식으로 이것도 뒤에 어자를 넣어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이그 다음에 우우그 다음에 으. 이거는 약간 어 휘파람을 본다고 해야 될까? 우리나라에서 위를 보다 할때위위할때그 발음으로 위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크다. 중국어로 크다가 따 따잖아요. 따. 자, 그럼 따가 D는 모음이 아니고 A가 모음이잖아요. 그래서 따 A 위에 성조를 표기를 해줍니다. 자 그리고 차 차가 있죠 차는 중국어 와 한국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한국어로 차 중국어로 쳐쳐 쳐. 근데 여기 CH는 모음이 아니죠 이가 모음이니까 이 위에다가 쳐 성조를 써줬습니다 자그러면 여기서 모음이 두 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자 모음이 두 개가 왔을 때는 일단 앞에다가 성조를 써주는데요 이건 기본이고요 앞에 성조가 이우위 이게 써져 있으면 뒤에다가 성조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놨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. 자 성조 두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자 열다. 열다가 중국어로 카이 입니다. 카이 k-a-i 이렇게 돼서 카이 이건데 어디다 쓸까요 그렇죠 a 위에다가 씁니다. 카이 카이 이렇게 a 위에다가 쓰고요 자. 머리 머리는 토우 토우 예 티오유예요. 그래서 토우 오 위에다가 토우 이렇게 써줍니다. 자 앞에다 써주라 했잖아요. 근데 어쩔 때 뒤에다가 쓰라고 했죠 제가 몸두 개가 나왔을 때 앞에 성조의 이우 위가 나왔을 때 뒤에 성조 표기를 하나 있잖아요. 자 예를 들어서 누나 누나가 지에 지혜, 지혜지혜할때지혜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가 왔고 뒤에 에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이가 왔으니까 앞에다가 성조를 하는게 아니라 뒤에 성조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에 네 이런식으로 성조 표기를 해주고요 자 맞다가 뚜이 뚜이잖아요 뚜이도 어떻게 해주냐 D U i 잖아요 뚜이 제가 말했죠 앞에 모음이 유가 나오면 뒤에다가 성조 표기를 해 준다. 그래서 또이 렇게해 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모음이 세 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. 모음 세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죠? 예를 들어서 아오아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J, I, A, O, 쟈오, G 아 O잖아요. 그러면 중간 모음에 성조 표기를 해 줍니다. 아오아오 중간 모음의 성조 표기해 주는 걸 잊지 마세요.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작다, 시아오, 시아오. 자, 작다 표기를 어디다 할까요? 시아오. 자, 중간에 시오 A에다가 표기를 해 주는 겁니다. 아 그리고 특별한 게 있는데요. 이, 우, 위 이거 세 개는요. 성모가 없이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우위 이렇게 단독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시에